반려동물 해원명상 신청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은야입니다 반려동물 해원명상은 가족처럼 함께 살다가 생을 마감한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에 이룰수 있도록 기원하고 지원하는 명상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위령 및 천도를 위한 49제 명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핵화족화 1인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서로 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반려동물을 통해 위로받고 삶을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함께 생활합니다. 이런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반려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만을 바라보고 기대며 생활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반려동물은 죽어서도 주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주인 옆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또한 가능한 빨리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더 높은 곳으로 가볍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반려동물의 주인과 동물 자신에게도 진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온 명상은 주인과 함께 생활하다 생을 마감한 동물들이 자신의 자리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반려동물 해온 명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웨일온이라는 인터넷 화상회의로 연결하여 진행하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 주인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직접 참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뢰만 하시고 마음으로 기원하셔도 됩니다. 진행은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고 다수의 49제 명상 진행을 경험한 전문가가 합니다. 또한 선한 장례용구소스태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기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분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명상이 끝나고 나면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반려동물 추모관에 올립니다 반려동물이 그리울 땐 언제든지 해당 사이트를 찾아보고 좋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헤원 명상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달린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이름, 반려동물의 종류와 이름, 반려동물 사진, 반려동물이 죽은 날짜나 죽었을 때 나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